사단법인 착한벗들과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. 11월 13일 착한벗들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참 좋은 우리절 석연스님이 지원이 필요한 50세대의 이주민 가정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. 이날 전달된 식료품 꾸러미는 단순한 꾸러미 지원을 넘어 돈의 정착을 시작한 결혼이 주여성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낯선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에게 앞서 거주 중인 이주민들의 경험과 지역 정보 공유 등 공동체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김, 계란, 양파, 애호박, 미역 등 9가지 식료품이 담긴 꾸러미는 도내 이주민으로 구성된 전북 이주민자원봉사단 20여 명이 휴일도 반납하고 착한것들 사무실에서 만들었습니다.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주민의 권익보호 및 정착을 위한 교육, 상담, 통역, 권역, 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이주민의 벗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 등으로 구성된 전북이주민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